생명체가 있긴 한데, 이건. 오우, 저, 저, 야야야! 아이씨, 짜식이 저기. 어, 물어갔어아짜식 너무하네.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삼길포항에 왔는데, 다자바 피싱 매니저 형님이 삼길포항에 간점이 나온다고 하더라. 하셔가고 염장새우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. 여기야말로 좀 접근성이 좋고 주차시설도 좀잘돼 있습니다. 카트 같은 거, 짐 이동하실 수단을 갖고 오시면 참 좋은 낚시터인데 쭉 진입을 해서 꺾어진 데, 제가 지금 꺾어진 곳에 딱 위치했는데 올때 멀리서 보니까 조사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. 낚싯대가잘안 보이고. 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오늘 평일인데도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. 3월 24일, 화요일, 실물입니다. 살인데 간조가 오전 10시 58분 11시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5분인데 초들물막 시작되는 그 상황이에요 약살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꽝칠것 같거든 <웃음> 꽝 대비해서 미리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진종일 낚시할 게 아니고 카메라 뒤에 편집장이 있는데 편집장이 같이 오면 오후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이라 제가 하루 진종일 낚시하고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그냥 꽃바람 쐬게 맞습니다 11시부터 한 3시간 정도 작정하고 왔어요 채비는 L형 천칭을 썼습니다 올로그표 삼일포가 그렇게 밑걸림이 심한 지역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적인 그 봉돌 물방울무이추 이런 것들 사용하시면 원출 텐션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L형 천칭 쓰니까 줄추스리는건참 괜찮네요 얘는 연기산업 아쿠아칸 손잡이 연장한 녀석 원래 3450인데 손잡이를 12cm를 늘려서 3 m 62cm 정도 3460 정도 되겠네요 릴 시트 높이가 60cm인데 제가 12cm를 늘려서 72cm가 됐습니다 그리고 릴은 4500번 릴 채비는 L형 천칭의 꼰사 35cm 목줄은 나일론 6호 기성품 구매했습니다 바늘은 22호 일반적인 강선바늘 그리고 새우 염장 미끼 그렇게 달았습니다 꽝빌이요 초들물이 안나오면 끝났어 한쪽은 포기요 포기요? <웃음> 네. 저기 어디에? 지렁이 염장해서 이건 뭐 무슨 이상한 소금이냐? 비싼 소금이요 <웃음> 잘못 샀어? <웃음> 네, 그 집에 있던거야 소금이 없어서 되게 나온다고 아... <웃음> <있는 게> 염장하기엔 <웃음> 아깝다 어. 비싼거 먹으라고 그래 <웃음> 안먹을것 같은데 이거 하나를 회수해야돼 아 이건 애령초 찍은 물고기가 잡힌것같아예야 그렇게 안 꼬이더니 꼬였다 이제 어. 아 이거 회수할때 지한번 꼬이니까 장난 아닌데? 잡았으시다. 어? 놀래미네자 <웃음> 2단체비로 바꿔야 되겠어요 자기야 추 있어? 짬낚시에 무슨 감자임미가 나오겠어 어 바람이 점점 세지지 말뚝이네요 조들물인데도 <웃음> 안나오면 어떻게 해거 다녀온지 5일째라고? 응. 오 이거 되게 좋다 어, 이거 얼마야? 이게 바늘까지 해서 만 얼마였거든? 싸네 응, 훨씬 싼거지 하나 갖다 쓸까? 어우 초대물인데 물 많이 들어왔다 야 이거 새우가 너무 커서 안 먹는 것 같아 한번 봐도. 에? 이거 꼬리 뭐 떨어졌네? 꼬리 떨어지면 안 되는데? 꼬리가 떨어져 있던 거야. 내가 보기엔 이거 날아갈 것 같은데? 어. 아직 염장을 안한 거라? 슬쩍 쳐야 되겠어. 슬쩍. 아이 같은데 떨어지냐 완전 말뚝일세 조들 물에 없으면 없어 12시 반 틀렸어? 응? 틀렸다고 사리에 무슨 사이가 없다고? 사리에 무슨 저기요 회좀 떠갈까? 와, 야, 에러기로 나오는구나. <웃음> <웃음> 무럭 잡으셨어. 에러기긴 한데. 그래도 생명체가 있네. <웃음> yeah. 잡으신다 그래도 와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웃음> <야>. 어. <웃음> 방송해주신다고. <와. 웃음> 어. 이건 안날라가겠어 저기 새우 바꿔봐? 예 네, 없어졌어 어 생물이라서 생물이라서 없어진거야 쟤왜 이렇게 깍깍대? 자기야, 입질 온다. 네. 망둥이 같아. <웃음> 새우 한 마리 줘봐. 망둥이 같아, 망둥이. 입질했어. 응. 그래? 끈적끈적해, 지금. 네. 됐어. 입질 좀 보고 있어? 네. 그러게. 거 아니야, 오호 애놀 래미 하나？다 달리 는거같 아？아 이건 지렁이 는 저기, 안먹 지？이건 지렁 이야, 미끼 가. 아유, 애기다, 애기. 아기. 아, 진짜 너무하네. <웃음> 야, 너무하는데, 이거. <웃음> 예? 예? 살려줘야지, 이거. 얘는 숨도 안 쉬고 살려줘야 돼. 생명체가 있긴 한데 이건 으쌰 오우 저저 야야 아진씨 짜식이 저기 어어 물어봤어 아 짜식이 너무하네 무슨 새우깡도 아니고 살려준 건데 이 짜식이 아니 무슨 방생도 갈매기 없을 때 해야 되냐? 아참 사진에서 어? 고 있다가 아는 거야 와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살려주자마자 들겨 치워서 이렇게 잡아가냐? 나 이제 갈매기 보고 새우 꺼안줘 이거 1, 2초 두고 떠내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확실히 애놀레미라도 놀레미는 입질이 확실한거 같아요 애놀레미란 말이네 에이, 차라리 잡히려면 매우로기 나오, 나오지 어? 아 죄송합니다 어서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순간 살기를 느꼈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한인데한 시간 정도만 더 있다 철수할 건데 에놀레미한 마리 아니고 어 잡으셨나 큰거 잡혔나 저리 때는 아니는데오 잡으셨다 어, 그러게 입질은 오네 근데 너무 작다. 아무리 이쪽으로 쳐도 금방 이쪽으로 흐른다 저기 둘다 지렁이 할까? 아이 간점이 틀렸어 간점이 잡으신 분이었구먼 뭘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질 지 않네요 근데 힘은 덜 들어가는데 왜비거리 나오지? 어휴, 던지자마자 옆으로 확흘러버리는 여기는 이 부분하고 카메라만 정리해줘 이 부분하고 카메라만? 아.. 1시 50분입니다 어? 뭐야 엔딩하려고 했더니 엔딩하려고 했는데 작은 녀석 하나 불었나봐요아 없다 아이고 애기 하나 달려있나? 아까 중간에도 손가락만은 애로 한 마리 달려서 보다가 회수하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가려고요 시간도 그렇고 어? 뭐야 있는 거 없는 거야 입질했었는데 <웃음> 좀더 기다릴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잘한 녀석들밖에 없어요 입질하는 게아 조금 더 기다릴걸 입질했었거든 했어요 아, 했어요